자 거래가 안되고 거래가 잘되고 돈도 벌고 돈 잃고 상관없이 가끔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즐기는 거꼭 잊지 마세요 야대나폰 <목소리도> yeah, 얼마야? 형. 몰라. 위에서 돈 내는 거 아니야? 일단 목이 높아. 얼마냐 돼 잠만 오 불이네. 두 5불? 아, 시간에 오 불. 받아 먹어라 내 돈. 일핍이다. 여기 1피터. 네. 1피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에요. 음. <놀람> <놀람> 오케이, 오케이. 에요. 음. 아무한테나 면 되나? 응. 음. 그지 어. 어 음. 여기도 올려놨던데 음. 오. 여기 다나 포인트에 와가지고 아, 어, 카약킹을 하겠습니다 2시간 렌탈을 했는데 한 사람당 25불밖에 안해요 그래서 얼마 안하고 전 날씨도 좋고 집에 있으면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백수라 이제 백수. <웃음> 백수라 어, 카약킹을좀 아,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 여기 물고기가 있다길래 봤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아니 문어가 있어가지고 아, 오! 문어가 어디있나 아직도 있나? 송사리 이런 건 진짜 많은데 문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곳에 아 저기 있다! 어디! 여기 잘 찾어! <웃음> 보이나? 움직이잖아 오! 수영한다 문어 <웃음> 문어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얕은 곳에? 왜 어, 얕은 곳에 있나 모르겠네. 자 물고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 말 문어가 이 같은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말 댓글 남겨주세요. 말했잖아 물 무서워. 물 무서워? 야야. 야야. 어때? <웃음> 진짜 불안해 <오>. 보인다. <웃음> 북한 가냐? 어, <웃음> 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양코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기가 막힌 날씨에 방는를다 뒤에 <웃음> <나중에> 계십시오. <웃음>